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아, 아 우와 무아지요 아, 엽지요 지난번 배틀에서 이기신 두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 예고했던 대로 우리가 오늘 함께 배틀을 해주실 작곡가 분을 모셔볼 건데요 작가님이니다 네,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피아니스트 원칙입니다 니다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바로 음대생들과 함께 천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오늘 이지에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틀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어요 아... 안돼 우 바로 이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아디 듣기? 어이구 이게 틀렸으면은 아 이렇게 또 아, 지우기가 되고. 되게... 아 리듬만 우와. 따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면. 전반처럼 이렇게 응. 위 아래로. 이걸로 입력하는 게더 편하겠다. 와오 아, 완전 무대를. 모래를... 아, 난이 난이도별로 이게 다 더. 아, 입시까지는? 보통 와 이거 저저 입시 봤을 때는 이거 직접 손으로 한땀한땀다 적었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한 번에 쭉쭉 다 입력하시네 다 기억하고 계신데 다 했습니다 채점하기! 내려오겠습니다! 네. 채점! 아, 와우! 이미 끝났다 <웃음> 입시 문제 한번 풀어볼 예정이에요. 작곡가 입시요? 네, 맞습니다. 저희 피아노 인데왜 작곡가 입시 문제 풀어야 되죠? 봐. <웃음> 바다빠잘잘다 누르면 되나요? 네. 채점하기 <웃음> 아. 틀렸어. 어, 아. 네. <웃음> 아, 아, 좋은 응감을 가지고 있어요. 칭찬 받아서 <웃음> 오. 오, <잘했네>. 오 잘하는. 어, 잘는 <웃음> 조급해 하지 말아요라는 피드백이.. 뭐, 무슨 어? 어. 그 심리학 머플인가요? <웃음> 마음이 옳지? <잇지? 웃음> 조급하셨군요 너보다 두 학년이 미어 네. 아. 연습보다 다른 하축구름더 강해 하죠사람아 거기 떡볶이집도 있고 순구미 순구이 신토부리 아 신토부리 우와 잠... 우와, 짜 아, 와, 하네 우와 이듬이 강한 모 우와. 준이 계속 이걸 하다 보면 처음이 자연이 데 학점 높이기 지원 네. 프로그램이지.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점을 어, 더잘 파악하시고 어, 또 작곡가 이게 문제인데 피아노 학생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쓴 것만으로 정말 이거는 너무 잘하시는 거고. 우리 그 김아내님의 작곡가를 보면은 너무 통째로 못 듣겠는 부분이 있어서 위치는 너무 어려워. 아 <웃음> 이렇게. 제 작곡가 분과 함께 음감 테스트만 하기는 아쉬우니까 저희가 다음 테스트를 또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다음 배틀은 편곡 대결입니다. 와, 편곡 대결이요? 네. 편곡이요? 제가 지금부터 듣고 편곡할 시간을 1시간씩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저는 네. 그냥 여기서 그냥 아, 집을, 집을 가봐야 될것 같아요. 데왜요 그, 음, 초석을 또 키고 가가지고 못해봤어요. 갑자기? <웃음> 이게 어디 한번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던 영상이라서 이 영상으로 이제 멜로디를 따셔서 한번 두 분의 스타일로 참고해 주시는 게 미션입니다. 네, 그럼 영상 재생해 주세요. 나, 나, 나. 자, 정말 가지가지 하시는. <웃음> 여기에다가 곡을 만드는 화음을 쌓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웃음> 누구인가?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어...하면 어... 딱 이렇게 거기서 딱 측정하고 해서 어? 그러니까 포인트를 딱딱 딱 크게 잡고선 거기서 좀 연결하는 식으로 <웃음>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하면 되는 것같습니다 니가 니 이런 거거든요. 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이가 니가 니가 니가 예가 니가 풍예니 극상 많이도인것 치고는 두 분도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복곡을 해주셨어요. 좀 따는 게더 어려워. 지금 고막이, 고막이 터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나요 너무. 나도 이게 되는구나. 아, 이렇 <진짜>. 이렇게. 아, 는렇 아, 이렇 아, 이게 아, 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 그러면 혹시 작곡가님도 이제 전체 버전이 아니라 쿵예처럼 멜로디만 변형시켜서 한번 즉석으로 아좀더 정리를 할 시간이 있었으면 혹시 귀한 손을.. 아 <웃음> 기사님.. 맷돌 아니 맷돌 그 마음이 맷돌말 갈려면 지네 기분들 오이가 없네. 와 대박이다.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럼 혹시 저희 이게 진짜 가능할지 몰랐는데 한 개만 더 부탁드려봐도 괜찮을까요? 혹시 왜, 부부의 세계 보셨나요? 어? 부부의 세계. 요 거기 유행어가 하나 생겼는데. 사랑에 <웃음> 빠진 게 쟤는 아니잖아. 아니잖아. <웃음> 혹시 아시나요? <웃음> 그거 와. 어 한번 그걸로 한번 부탁드려요. 해 볼게요. 잘안날것 같긴 한데. 시시저 <웃음> <웃음>